그꼽슬이 진짜 찐이다 찐 원래 저는 착한데 얘는 삭발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블랙형입니다 오늘은 우리 손님이 곱슬이좀심하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좀 피자고 해서 제가 지금 섭외를 했는데 근데 이 위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손님한테 좀 얘기 좀 말씀을 드렸고 어, 윗부분은 그냥 그냥 이렇게 좀 내려와서 머리가 부스스 하긴 한데 볼륨은 살아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앞부분만 좀 매직을 하면 어떻겠냐 라고 해서 협회를 해 봤습니다 많이 꼬슬이 심하죠? 앞부분이 되게 많이 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뻗치고 이런 분들은 여기 윗부분을 뭐 굳이 해가지고 머리가 쭉 뻗어서 완전히 이렇게 눌러붙는 것 보단 그렇게 굳이 이것까지 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건안 하셔도 되게끔 말씀을 주셔서 좀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윗부분은 좀 안하고 이 앞부분 전체적으로 이 앞부분을 다펴 가지고 어 대신 볼륨매직과 매직의 어떤 중간 정도로 자연스럽게 필거예요 너무 바싹 안피고 이 부분이 너무 뽀글뽀글 되고 뽀글뽀글 됐으니까 이 부분들 좀 깔끔하게 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머리 윗부분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약간 좀 걷어 내주세요 지금 약간 부시시 하긴 한데 그래도 이쪽에는 어느정도 볼륨감 있고 어 그냥 매직이나 이런거 폈을 때는 납작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뻗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쪽 위에는 좀 하지 말자고 했고 자 이렇게 해서 약을 골고루 발라 주시고요 두피 쪽에 한 1cm 정도 띄고 하시는거 아시죠 어, 너무, 이거를 한 번에 싹 붙여가지고 바르면 약간 볼륨감도 떨어지고, 어, 다운펌처럼 약간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유념해서 좀잘 해보시고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간단하게 앞쪽에 이렇게 좀 발라주시고요. 여기도 좀 바를게요. 그 곱슬이 진짜 찐이다, 찐. 그래서 여기를 약간 이렇게 곱슬을 펴주기 위해서 일단 유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약간 이렇게 잘 발라가지고 여기 위쪽에 탑 부분에 있는 뿌리 에서부터 한 1cm 정도는 약을 발라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끝에 부분까지 살짝 이렇게 발라 주시면 일단 발릴때 잘 스며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각자 이런식으로 렇게이 발라주시기 낫고 이렇게 발라주시 고요. 일단 이마에 약안묻게잘 놔둬 주시고요. 어 지금 현재 제가 자연스럽게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약을 충분히 바른 상태에서 뭐 자연적으로 약간 한 30분 정도 놔둘게요 일단 그리고서 그 나머지 한 5분 정도는 제가 요 부분을 다 발라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헹궈내고 그 다음에 제가 매직으로 좀 머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굳이 열 처리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할 거니까 열 처리 안 해도 30분이면 볼륨매직약이나 뭐 어떤 매직약으로도 충분히 유화가 될 거라고 보고 예, 모발이 얇고 많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는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엔 자연 방치로 좀한 30분 두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이 상태에서 30분이 지 됐고요 유화되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만졌을 때약 자체가 다 스며들었을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스며들 때 펴진 느낌도 나고 약간 이럴 때 저는 유화 됐다 생각하고 하거든요 너무 빡필 것도 아니고 살짝 펴가지고 자연스럽게 필 거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이제 5분에서 7분 정도 있다가 머리를 헹궈 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위쪽에 있는 1cm 부분을 살살 이렇게 한 번씩만 뿌리 쪽은 아예 약이 안닿게 하고요 살짝 이렇게 발라서 주시면 조금 더 잘 펴질 거예요, 그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뿌리 쪽은 살짝 한 번씩만 더 발라주세요. 이렇게. 너무 팍팍 눌러서 하시면 안 돼요. 약간,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살짝 발라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따가 한 7분 있다가 머리 감겨서 한번 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이렇게 머리를 헹궈요, 그냥. 샴푸 하지 마시고 물로 약간 헹군 상태에서 매직이라고 하면 180도 정도를 줘야 되고 올륨 매직이랑 뭐 그거는 보통 120도 130도 이렇게 줄 때도 있거든요 수분은 보통 한 10% 정도 뭐 10%라 그래서 뭐 물이 떨어질 정도로도 아니고 그냥 딱 만졌을 때 그냥 수분이 있다 없다 라는 게 판단이 좀 들설때 정도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노하우를 말씀해 드리는 거니까 잘 이렇게 보시면 알수 있어요. 그래서 수분이 약간 있어야 돼요. 너무 없어도 안되고 예, 지금도 약으로 유화가 잘 됐죠? 이런 식으로만 좀 펴주시면 일단 약으로도 위에랑 거의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이렇게 해서 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말려주시고요. 부분은 약간 이렇게 딱 봤을 때 너무 푸석푸석하지 않게까지만 말려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머리를 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의 그 머리 끝에 보시면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수순 없지만 이 부분이 좀 약간 바스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필려고 했던 부분 그 부분이 어느 쪽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이렇게 120도 130도 이런식으로 약하게 해서 살짝 이렇게 펴주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뜸을 잘 들여야 돼요 뜸 들인다는 거는 어떻게 뜸을 드는 거냐면 천천히 약간 누른 상태에서 너무 잡아 당기지 마시고 살살 이렇게 살살 해서 안으로 살짝 이렇게 이렇게 살짝 천천히 지금 약간의 어떤 템포를 가지시고 해주셔야 돼요 그냥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피는 게 아니고 살살 저 같은 경우 뜸 처음이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 잘 이렇게 단추를 잘 끼셔야 어, 머리 펴지고 머리가 잘 나오고는 그때가 제일 잘 나올 때예요 요 한번 잘필 때가 그래서 뜸을 잘 들여야 돼요 이렇게 머리를 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펴주세요 자그 다음에 두번째 두 번째도 똑같아요. 약을 다 바른 곳은 다 펴준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볼륨을 약간 잡아서 위에를 약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뜸을 살살 들이셔야 돼요. 이렇게. 자, 1, 2, 3, 4, 5, 6, 7, 8. 한 9초에서 10초 정도까지만 이 정도 길이는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갖고서 이렇게 루틴을 한번 정해 놓고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잘펴지실거예요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거를 너무 팍 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살짝 안으로 굴렸고요 이 부분은 거의 80, 60% 정도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윗부분은 파마약을 안 발랐다고 하더라도 같이 위에랑 같이 이렇게 해서 안 발랐어도 살짝 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하 기존에 머리를 감을 때그 속에 있던 약을 머리를 헹구는 중에, 어, 위쪽 머리로 약이 좀 약간 흘러서 내려갔을 거예요그 약조차도 어 어떻게 보면은 잘 이렇게 유화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그걸로 인해서 같이 연결이 잘 되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한번더그 위에 있는 머리까지도 같이 이렇게 펴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 속의 머리를 한번더 살짝 이렇게 섹션을 잘 뜨셔서 이 부분 머리 부시시하고 이 곱슬머리 같은 경우는 다 없애줘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잡아가지고 뜸을 잘 들이라는 거자 자 생각하시고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초를 쉬면서 내려오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 뜸은 10초 그 다음에는 한 8초 그 다음엔 한 5초, 6초로 한 번씩 내려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펴지실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뜸 들일 때 10초 네, 이거는 어쨌든 이거는 저만의 노하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지 이게 맞다 이게 안 맞다라는 거는 사실 그 미용사들 마음에 달렸겠죠 네, 초보 미용사분들은 어찌됐든 저의 뜻대로, 저의 뜻대로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펴주시면 깔끔하게 되고요. 안으로 살짝만 말아주세요. 잡아서, 자, 잡은 다음에 딱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천천히 안으로 말아주시면, 일단 펴질 때도 쭉 펴지지만, 그래도 살짝은, 어,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위에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 잡아서 뜸을 잘들려야겠죠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까지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엔 다시 10초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면서 좀 빨리 이렇게 좀 당겨 주시면 될것 같아요 초보 명사 분들 이게 매직할 때 볼륨 매직할 때어좀 약간 이렇게 팔에 힘은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전체적으로 힘들지만 같이 이렇게 힘을 딱줘 가지고 여기나 여기나 똑같아야 돼요 그 힘을 주는 그 강도는 똑같이 줘야 돼요 어디는 헐겁고 어디는 강하게 주면 안 돼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힘이 비슷하지? 너 봤을 때? 말로 해네 고개를 까딱까딱 반사기야 그러면 원래 저는 착한데 얘는 삭발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약을 바른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위에서 뜸을 들을 때잘 하라 했죠? 약간 이 부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열 번씩 리듬감 있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조금 한번 해줬으면 두 번째는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것보다 조금 빨리 내려오면 시간도 괜찮고 좋겠죠? 그렇게. 위에 부분 약안 발린 곳까지도 같이 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살짝 이 부분은 뜸을 들이는 대신 한 번씩만 이렇게 가주시면 위에랑 어느 정도는 같이 얼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부분도 이렇게 끝에까지 다 펴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중화하는 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중화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도 중화 안에도 파마가 어느 정도 머리가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중화는 심각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 한번더 이렇게 살짝 더한 번씩 펴주세요. 그래도 우리가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살짝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집 중화제는 이게 물중화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살 손으로 받친 후에 이렇게 눈에 안 들어가게 눈에 들어가면 클납니다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물 중화로 이렇게 살살 발라주세요. 좀 편화야죠? 이마에 좀 안다게 이런 식으로 중화제를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머리 한번 헹궈줄 겁니다. 중화 끝났고요. 헹굽니다. 이렇게 바닥 말려주세요. 바라바라바라하게 바짝 말려야 지 되는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바짝 이렇게 말려주시고요 위에 부분 같은 경우 살짝 아까 약은 안발랐지만 한번씩 펴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이렇게 다 말려주시면 제가 봤을때 훨씬 더 쪽쪽이 많이 상한 부분도 없어지고 깔끔할겁니다 자 일단 여기 지금 앞머리 폈던거 아까 같은 경우 보다 훨씬 더잘펴졌고요 깔끔하게 역시 어, 매직은 아니고 볼륨 매직도 아니고 어, 볼륨 매직과 매직의 어떤 플러스 알파죠 어, 같이 이렇게 이어서 대신 조금 너무 이렇게 바싹 피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하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만 펴준 정도만 오늘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커트는 다음 주에 또 나가고요 이번 주는 이렇게 볼륨 매직 앞머리 하는 방법 요것도 한번 어, 좀 가르쳐 드려 보았어요 우리 초보 미용사분들도 다음 주에 또 봬요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진짜 힘든 상황입니다 네 우리 모두 또 그럴 때일수록 화이팅 하시고 자 블랙형 많이 사랑해 주세요 초보 명사 화이팅 화이팅 네. 블랙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웃음>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꾸